안녕하세요. 이티제올드입니다. 오늘은 이티제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티제입니다. 왜 이티제와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? 매남 요소만 다를 뿐.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동일한데요. 그래서인지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중 가장 와닿았던 사례가 있을까요? 에티즈는 여행 가기 전 여행 예산, 스케줄, 이동 경로들을 철저히 짜는데요. 여타 유형과 다르게 에티즈는 이 작업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. 매번 혼자서 하던 고된 일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에티즈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. 이 예시를 인생 전반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? 성별 구분 없이 각자 맡은 일을 분담해서 수행할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쌓이겠죠? 지금까지 ET제와 에 t 제의 케미를 알아봤습니다. a n u o s h i c h n h a j u Shi y a s s t j Wa n n Shin g o h i STJ World Membership a g Hashi a s m r Total n e g Benefit u l n l l s u s u n d a u c h